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애플이 무려 vr을 제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테크쪽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vr이라는게 게임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갑자기 애플에서 vr을 만든다고 하니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사실 애플은 예전부터 가상현실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 글래스죠 한때 구글에서 구글글래스라고 엄청 열심히 만들고 공개를 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MIT 테크놀로지에서는 21세기 최악의 기술이라고 평가할 만큼 처참한 실패작이 되었죠 그러다보니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애플글래스가 구글글래스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뛰어넘을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 애플글래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년에 나온다라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꽤나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ar에서 vr로 개발 방향을 변경한 것이죠 애플이 현재 개발중인 코드명 n301인 vr은 역시 만드는 곳이 애플인만큼 엄청난 가격대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큘러스부터 고가 제품인 htc나 벨브인덱스를 보면 최소 299달러에서 999달러 하나로 약 3-40만원에서 100에서 12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애플 vr의 가격은 이 가격대보다 비싼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제작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루머에 의하면 애플이 각 매장당 하루에 한개의 vr을 판매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애플이 전세계에 500개 가량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걸 고려해보았을 때 1년에 18만개 가량밖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만큼 개발중인 vr 기계 성능은 역대급을 자랑한다는데요 기본적인 스펙이 최근. 에 공개한 이후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애플사의 m1 칩의 성능을 뛰어넘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기기 내부에 쿨링팬까지 부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퀘스트2처럼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선 vr로 제작중이며 ar 개발 당시의 기술력도 이용하여 vr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ar의 기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구동되는 기기를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vr만의 독립적인 os가 필요한데 애플은 앱스토어와의 동기화가 가능한 통칭 ros의 개발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애플은 초고가의 vr ar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개발중이며 이는 독립적이면서도 앱스토어와의 동기화도 가능하여 애플 유니버스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나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vr이냐 지금 vr 시장은 다 죽은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 생각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 원래 애플 자체가 게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회사였습니다 애플 제품군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게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워크플로우에 초점을 맞춘 기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는 맥북 사서 거기에 윈도우 깔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준 m1 칩셋 덕분에 작업속도 뿐만 아니라 게임들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엔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라는걸 발표했는데 애플은 이 서비스를 위해 컨텐츠로만 5억달러 약 552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며 애플 아케이드의 출시를 결정한 게임들에겐 독점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달러 한화로 약 11억가량의 선금을 제공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었습니다 생각보다 흥행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게임에 좀 무심했던 애플인걸 감안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예정엔 클라우드 게이밍이 하나 둘씩 보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도 눈여겨본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성능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그러니까 딱아 이게 잘만 만들면 돈이 되겠구나 싶은거지 실제로도 이제 VR하면 시장 점유율이 보여주고 있듯이 영상물 같은 콘텐츠 보단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VR이 보급형으로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여전히 프리미엄으로 고가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두번째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입니다 현재 vr ar 시장이 상당부분 게임에 맞춰져 있긴 한데 계속해서 이 제품군들이 시도하는 게 바로 워크플로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죠 구글이 보급형을 추진하면서 많은 타협을 받던 것과는 달리 홀로렌즈는 일반 대중들과의 타협을 일도 하지 않는 성능과 가격대로 제품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홀로렌즈의 가격은 약 3500달러 하나로 약 386만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고가이지만 산업 쪽에서는 거의 독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꽤나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vr 보급의 선두주자 있다고 평가를 받는 오큘러스도 최근에 발매한 퀘스트2를 보면 게임도 게임이지만 워크플로우에 대한 점도 상당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vr 기기들을 보면은 밸브 인덱스나 플스vr처럼 완전히 게임 전용으로 발매된 기기도 있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 애플은 이 두가지를 모두 노린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애플이 만드는 만큼 아무리 못해도 막 쓰레기 같은 걸 내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초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닌 애매한 기류만 흐르고 있는 VR 시장에 과연 애플은 어떤 제품을 선보이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